휴치타 온! 음. 다 썰어버리겠어! <웃음> 우리 오늘, 오늘 마지막이잖아. 마지막이잖아. <웃음> 휴치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지만 이제 유튜브감도 다 떨어졌어. <웃음> 우리 라스트 댄스를 한번 쳐보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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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여기서 더 심화해서 나가면은 고스텐트 초크를 써. 근데 쭉 앞으로 가서 상대방을 던져 준 다음에 한번더 발로 찔러. 지금 아, 아, 아, 살짝 느려서 그랬는데 이게 하면은 바로 이어가지고 찌르기 콤보를 연속해서 두 번을 쓸수 있는, 있는 겁니다. 자, 예상 콤보는 이렇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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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왠지 딱 보니까 뉴비처럼 생겼는데. 어. 바로, 체인소맨? 자, 찔러. 주고, 앞으로 가서 탁, 탁, 탁 치다가, 곧, 이레이한번 써주고, 거기에, 보스 그 핸드. 한번더 찔러주고, 보스 핸드 토크로. 아, 아, 아, 아. 이 녀석 이거 완전 뉴비인데요? 아, 뉴비는 또 맛이 없어. 이 거리를 애매하게 벌리는 친구들한테는 꿀팁 하나 있었는데, 보스 핸드 토크로. 아, 아, 아, 아. 뭐야, 내가 먼저 썼잖아. 공지에 들어왔나, 이거? 안되겠다. 이와, 한 대. 치고, 두 대. 세 대. 짜식아, 짜식아. 여기에 고스테드 초크 한번더 물어가면서 벽에다가 몰고, 치자마자 한번더 찔러주고. 오케이, 이 콤보였어, 이 콤보. 오케 <웃음> 유치타! 유치타, 야, 요런 느낌 어때? 안되겠다. 이 친구한테는 직접 휘 쏘매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어? 뭐지? 음. 아니 뭐해 너무 여유 부렸는데 아그 친구 한번 다시 한번 들어와 아 아니 아. 저분 왠지 고수 같아 보이는데 방심하는 척 노리는 건가? 착. 찔러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이거 왠지 낚시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어어 사무라이소드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아 착. 착. 착. 착. 왜 이렇게 세왜 이렇게 세 어아 휴이소맨, 어... 온. 이어와봐 이로 와. 아, 아, 아. 아니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거이 느낌이 아니야. 짜시가, 짜시가, 짜시가, 짜시가, 짜시가, 짜시가 썰어버려, 썰어버려, 썰어버려, 마구마구 썰어버려. 차, 차, 차. 페링, 페링, 페링 맛이 어때? 페링 맛이 어때? 아, 저주 악마기때문에 이거 딜이 한방에 들어와요 이거 저주의 악마 푸는 기술이 따로 있어 미래미래시안지이 자식 쓱싹싹 그, 썰어버려 자고스탠드초코 맞아 아안돼아 두방 찔려서자 다음부터는 이거 저주의 악마 딜 어떻게 안들어가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에라이 찔렀다 한방 자 여기 서 콤보 아아 넣지마 그걸 왜 넣어 아, 아, 아. 자, 자, 자, 여기다 몰아가지고. 한번더 찔러주고. 아, 방금 본 콤보였는데, 방금. 야, 야, 야, 야. 자, 원거리 공격 저거 조심해야 돼. 아, 서무라이저도 버프 됐다더만 쟤왜 이렇게 쎄? 체인서버에보다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자, 자, 자, 저거는 어차피 안 맞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래시 어, 어, 어. 타이밍 아주 완벽했어. 응, 너 그거 뭐한 아니잖아. 아, 아니, 아니. 아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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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휘인소맨! <목소리> 음. 자라! 안 돼. <목소리> 아! 아! 아! 아! 유치했다! 어째 배우고 나서 더 못해진 것 같죠? 우리의 마지막 여행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아! 아! 아 이거 뭔가 해고수의 비법 공개된 이후로 사람들 너무 잘하는 것 같은거 기분 탓인가? 야, 얘는 진짜 할만하다 자 찔러주고 마무리 싹 고스탠드 초크로 가서 해버려해버려해버려 마구 해버려홍 닫지가 않아요 그쪽은 이 친구는 진짜 할만하다 내 마지막 기회야 찔러주고 그렇지 앞으로 가서 고스탠드 초크 한번 달아서 앞으로 가면서 날려주면서 한번 더 no. 찔러주고 아 잠깐만 오오오 한번 더 찔러주고 코스탠드 초크로 맞춰준 다음에 앞으로 나가면서 한번 더 찔러 그냥 가볍게 계속 찔러주면 되거든요 이거? 휴지타! 우리 할수 있어! 따 아! 두방째! 아, 너, 거, 무제야 아니잖아. 변신 풀어 이래 s 어, No, 와.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넌못 <웃음> 지나간. 하드다 뭐라? 질러. 아 애매하게 거리 벌리는 애한테는 이거 볼스핸드 초커가 짱이네. 찔러 주고 미래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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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오늘 이 헤어짐은 우리 가슴 속에서 영원히 추억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헤어짐이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술 진행해 주세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고마워서 유치타 뭐야 어? 어? 여기 너 어디야!